158문답을 저희가 다시 한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8문답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충분한 은사를 갖추고 정당한 공인을 받아 이 직분에 부른받은 사람이 전해야 합니다. 예. <웃음> 지난 시간에 158문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주제를 살펴습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 사장에서 <웃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사역자를 교회에 선물로 주신 사실을 전합니다. 에베소 사장 보면, 사장 12절 12절을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웃음> 그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그 지방교회라고 워치만리 계열이 들어와 있어요. 뭐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렇게 구분해서 뭐 나름대로 조직을 형성하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인데 그 사람들은 직은자가 없습니다. 아무나 감동이 있으면 성신에 감동이 있으면 일어나서 말해요. 그걸 그리고또 아,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웃음> 그것이 이제 일, 일부 이제 어, 선교 현장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일 시간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회가 갖추어주고 이렇게 계속 계승돼서 나오는 그런 위, 위, 입장에서는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죠. <웃음> 교회에 로마 가톨릭은 또 너무 그. 직제화 해가지고 가르치는 교회하고 배우는 교회를 딱갈라서 이제 신부 뭐 주교 추기경 뭐 교황 이렇게 세력을 만들고 그 외에는 성경 해석권도 없고 성찬할 때도 <웃음> 성 저기 그 예수님 피는 피를 상징하는 자는 안 나눠 놓고 떡만 나눠주고 <웃음> 그런 것도 너무 제도화 해 가지고 형식화된 그런 부정적인 경우 <웃음> 분명히 그런데 이제 교회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이제 인정을 안 하고 권위주의자들은 너무 조직을 너무 조직에다 권위를 부여, 부여하고, 그게 문제인데. 아무튼, 그 양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웃음> 분명히 근데 이제 주님께서, 여기, 여기 이제 에베소 사장에 나오는 직분은 항존직이라고, 이제 그걸 신학적으로 표현해서 임시직, 항존직. 항존직이라고 있는 건 계속 있는 직분. 임시직은, 아, 이제, 초대교회 때 이제 성경 개시의 완성과 관련해가지고 있었던 직분, 사도나 선지자나 <웃음> 그런 인물들을 임시직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도 지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전도사나 뭐 전도인 그런 그런 종류의 그 인물이 아닙니다. 여기 초대교회 때는 직분으로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항 항존직이 아니고 임시직이라고 합니다. 근데 항 항존직은 계속 있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있어야 하는 직분은 이제 목사와 교사. 근데 목사와 교사를 목사 직 교사로 보느냐, 목사 앤드 그 교사로 보느냐. 그 그걸 좀 성경 해석에 차이가 있어서 좀 그런데 그, 그 목사 직 교사로 보는 것이 보통 개혁주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 목사 직분이 있는 거죠, 교회에. 물론, 이제, 장로, 이제,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고, 저, 치리 장로는 이제, 장로님이시고, 어, 그런 거죠. 그리고, <웃음> 집사가 이제 구제나 선교의 일에 맡아서 하는 집사, 그 삼직제도라고 그러는데, 그리토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직분을 교회가, 아, 어, 다, 특별하게 받아 누리는 그런 직분으로 여겨서 그렇게 그 직분을 유지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제 그 신학교 교수 도 여기를 포함시키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교회 조직으로서는 사실 신학교 교수는 사실 안 맞죠. 삼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이제 또 어, 그걸 형식으로 생각하면 신학교 교수는 교회 안에서 그냥 성도다. 아, 그렇게 또, 어, 여겨가지고, 뭐, 전혀, 뭐, 강대권도 안 주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내용이고요. 아무튼. 하늘에 오르신 주, 주님께서 성도 각각에게 그리도의 선물을 주셔서 모든 성도가 그 선물을 발휘하여 그, 그리토의 몸을 이루도록 하셨는데 이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말씀 사역자를 교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도의 선물이라는 게 카리스마예요. 그게 은사인 거죠. 은사를 안 받은 성도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죠. 그런 기능이 있죠. 그런데 직분으로서 그 기능은 이제 교회 안에서 로 있는 거지만 아무튼 그다 그런 세 가지 기능을 다 하지만 그일에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고 그 지체들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믿고 어, 이제, 교회에 연합되기를 원하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으면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해서, 아담 안에서의 옛사람, 그리도 안에서의 새사람,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옛사람, 새사람. 아담 안에서도 그것은 복수의 사회 형태였고, 그리도 안에서도 그 복수의 사회 형태예요. 원리적으로는 같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아, 각자가 다 그렇게 은사를 받아서 교회 지체로 살아가지만, 다양한, 은사, 직임이 따로 있는 거죠. 그것이 삼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삼직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내가, 내가 성경 읽겠소? 뭐 내가 설교하겠소? 이렇게 해서 그 할수 없다. 성경적이지 않다. <웃음> 성도 각각이 그리토께 받은 은사를 쓸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고 그 은사를 쓸수 있으려면 말씀사역자가 강단에서 전하는 그리토의 말씀을 깨달아 참된 믿음으로 그리토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못 받는 사람은 굶어주고 마땅하다고 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웃음> 하나님께서 그다그 객관적으로 다 확인해서 누리게 하신 것을 안 누리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혼자 뭐 유튜브 설교 두고 혼자 그 그게 신앙이 되냐? 그러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아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도 살아가는 것이 뭔지 너무 주관적이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버리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그 무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집분자들을 세워서 일해 가시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그렇게 집분자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될 책임이고 그 특권이기도 하지만 책임이에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걸 뭐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그런 경우에는 그러나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게 하시면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서 내가 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그게 새 사람이고 개인이 개인이 말살되는 건 아니지만 개인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의미가 있, 있어야지 개인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웃음> <웃음> 언제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이십니다. 심는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가 말씀을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고 졸립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이든지 아볼로 선생이 거기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모두 우리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냥 자기네들이 혼자 아 내가 말씀의 은사자야 하고 저 혼자 딱 그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그런 데 가서 막 활동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그 사람을 세워서 교회 강단에 세우신다는 거를 본인도 확인하고 교회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쓰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웃음> 가령 우리는 바울사도가 어떻게 고린도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어,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서 잘 에, 배웠습니다. 지금도 배우고 있고, 본래 사도, 바울사도 자신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뜻이 없었지 않습니까? <웃음> 사도가 본래 계획했던 것은 아시아 지방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성신께서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 걸 막으셨죠. 그 후로 또 바울 사도는 에베소로 가려던 길을 돌아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시 앞에 이르러 가지고 또 비두니아 본도 쪽으로 갈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허락을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가게 됐고 잘 아시는 대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꿈에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는데 그 꿈에 그 내용을 깊이 살펴서 유럽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고, 아, 사도가 건너갔던 게 아닙니까? 우리가 최근에 본 거라서 너무 확실한 이야기죠. 건너가서도 곧장 고린도로 간게 아니고, 이제 빌리포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대사남 일가를갖고 빌리포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일도 하고, 귀신 들린 여정, 고친 일로 해서 그런 일도 겪고 루디아도 외계하고간수장도외계하고 외계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건데 그러고 거길 떠나가지고 대살로니가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베리아로 해서 아덴을 거쳐 고린도로 간 거죠. 아덴은 뭐 지금의 아테네 지금도, 데살로니가의 그 지명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베리아라는 지명도 지금도 있고요. <웃음>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는 짧게 있었죠. 한 3주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시기로 거기 더 있지 못하고 서둘러 베리아로 갔습니다. 짧은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라도 복음을 주의 성신께서 깨우쳐 주시면, 이제 아주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그 성경의 전체 맥을 이해하고, 전체 그 목적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사명감에 불타고 그냥 선교에 열정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웃음> 지금 북한 성교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무슨 그 탈북해가지고, 그뭐 신학교를 다녀가지고 몇 년씩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선교일을 감당하고 하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세우셔가지고 깨우쳐주시고 집중적으로 어 교육받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또 선교사로서 나가서 일하는 하나님의 그냥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항상 그리고 주님이 주님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그런 게 중요하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 신구약을 꿰고 앉아있어도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들여서 선교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소위 그런, 그런 통로로 쓰이길 원하는 것이 영광인 걸 알고, 그걸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받고 죽는 걸 기쁨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그게 안 되는 거지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튼 대살로니가 교회는 그 짧은 기간인데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성신께서 큰 확신을 주셔가지고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대살로니가 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에 참. 베레아까지 와서 또, 복음을 전할 때, 또 유대인들이 쫓아오는 통에 아덴으로 쫓겨갔고, 그때는 뭐, 디모데나 이렇게 남겨두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서 만나죠. <웃음>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더로 사울에 관해서,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 그릇에 복음을 담아서 원하는 곳에 신이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복음을 받았어도 그 주님의 생명의 그릇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어 죽음을 불사하죠. 내가 죽는 건, 믿음이 들어오면 내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오히려 복음을 몰라서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들, 이 친지들,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냥 어떻게든지 애를 띠지, 그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그 있다 할지라도 그 개의치 않고 그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 지옥 지옥 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그 영광의 빛을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살아나는 사람도 있지만, 태반이 죽어요. 죽어도 가는 거죠. 그게 복음의, 선교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계속 그런, 그런 자들을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고, 확장시켜 가시는 거죠. 아무튼. 아, 주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직분만이 아니라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친히 세우셔서 주님께서는 이 직분에 원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다세림과 사랑을 교회에 베푸십니다. 정당하게 임명된 직분자가 성신을 의지하여 그 맡은 직무를 수행할 때그 종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교회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웃음> 예, 교회 직분은 감투가 아니죠. 교회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예. 주님의 손노릇을 하고, 주님의 입노릇을 하고, 주님의 발노릇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서. 주님이 복음을 담아서 전할 그릇으로서 그렇게 쓰시는 거죠. 자원하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은사자들을 확인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서 쓰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주님은 절대 안 쓰십니다. <웃음> 스스로, 스스로 된자 같은 교만한 사람. 하나님 없이도 자기 뭐 기독교 일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신,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지도 않고 평소에 전적으로 자기 부인하지도 않고 자기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안 써요. 주님께서.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들 교만하기 때문에 안 쓰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과 다스림과 사랑을 교회에 베푸실 때 얼마든지 뭐 혼자 말씀 한마디로 다 해버리실 수 있는데 천사를 동원한다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연약한 존재들그 자원하는 그릇들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쓰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깊은 의중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사도를 통해서 교훈해 주신 말씀으로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각각을 그리도의 몸과 지체로 삼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정서를 가지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런 의지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그, 그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구원은 구원받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또그 완전점으로 올라가고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그리토의 네. 창조하신 자의 형상으로 완전한 대로 그 충만한 대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지 뭐. 그 말은 맞아요. 반은 많은데 반은 틀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 아로서 그걸 반드시 누려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내 안에서 그 그리도의 생명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그신행으로다 보여야 됩니다. 손으로, 입으로, 발로, 그 오감으로 다 드러내야 돼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자기를 부인하는 건지 안 부인하는 건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도무지 모르면 그거 주님이 쓰실 수가 없고 예, 쓰,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죠. 아무튼 그런 정서를 가지고 어, 우리를 참여시키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 같이 못난 사람들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리 또한 분이면 좋한데뭐 돈이 더 있어야 됩니까? 지식이 더 있어야 됩니까? 명예가 더 있어야 됩니까? 뭐 외모가 더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머리이신 주님에게로 자라가는 것. 주님의 몸으로 존재하고 주님의 지체로 활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혁신학을 아무리 오래 받고뭐 정통 신학을 잘 알고 있어도 그게 그 사람을 그그 그 교회 아로서 그냥 역동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지식이라면 그그 사람 그냥 교만만 한 거예요. 그것이 그 그걸 통해서 자기가 환란을 앞장서서 총알받이 할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형제들의 위로가 되고 형제들에게 격려가 되는 일을 해야지 머리로만 믿는 신앙, 입으로만 믿는 신앙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토의 몸으로 존재한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나도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각 성도 각각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함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할 때 전체 몸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께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전해줄 사역자가 서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말씀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직분 자체가, 그 사역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그러지, 그 사람 자체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도를 높이기 위한 직분이니까 더, 가치가 있지. 그런 사람이 없다고 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데. 아무나 성신에 감압 받아서 뭐, 아는 척 하면 되지. 아는 척 하는 걸로 절대 안 됩니다. 예. 주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 속에서 확인이 되고, 본인도 뭐, 물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그런, 그런 유기적 관계 속에서 그리토의 그 지체가 전체 몸으로서 그리토께로 자라가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토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일이 그리토의 몸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각자가 그 생명을 받아 발휘하는 것도 그리토의 몸으로서의 발휘이며 그 결과도 그리토의 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서 나가는 그것입니다 함께 그리토의 몸을 이루는 형제 없이는 내가 없습니다 혼자 그리토의 몸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없이는 그리토의 몸이 서갈수 없습니다 이 사랑도 요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에요. 인간적으로 상대적으로 뭐 흉내내고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거죠. 세상 사람도 덕성 있는 사람들은 신자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걸 받아서 누려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누려 가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절대 영광을 중간에서 받지 않아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존귀하게 돼야. 우리가 사, 참된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잊고자 해야. 합니다. 참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함께 그리또의 몸을 이룬 지체들 없이 내가 있을 수 없으니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관계가 누구보다 직분자와 교인들 사이에 있어야 그리또의 몸이 자랍니다. 직분과 교인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면 그보다 그리도의 몸이 서나가는데 큰 장애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혹은 직분자에게, 혹은 직분자와 교인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 전체가, 혹은 교인 일부가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또 그런 현실이 길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주라도 강단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는 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생각하면,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 무슨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요즘 뭐, 말씀, 얼마나 천지인데, 그냥. 뭐, 유튜브 열문, 뭐, 유명자한, 뭐, 목사들 설교들 다 있는데, 그걸로 교회를 왜못 이루어요? 이, 모르는,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 거는. 진짜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웃음> 아무튼, 교회에 그 말씀 전할 자가 없어진다. 그건 참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그, <웃음> 징계가 되는 거지. 주님의 교회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잡아야겠다는 마음들이 다 생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가 더욱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발생한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물론 문제는 우리 인생의 죄에서 생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한 죄가 문제입니다. 그 죄를 품고 있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깊고 풍부하게 전파되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길이죠. 주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해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참된 신뢰는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데 있습니다. <웃음> 주님께서 주님의 몸이 서갈 수 있도록 은혜와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사역자를 교회에 선물로 주시므로 주님이 부르신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전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여리 문답 158문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158문답은 누가 주님의 말씀 사역에 부르신 자인지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충분한 은사를 갖춘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로 정당한 공인을 받아 전한 말씀 전하는 직분의 부름을 받은 사람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충분한 은사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웃음> 그때 모인 목사들은 충분한 은사를 그 말합니다. 이는 이분들과 그그 시대 교회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엿보게 합니다. 물론 이 표현은 성경의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가령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뜻을 밝힌다면 그분이 독립개혁교회에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를 살핍니다. 이 시대의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것이 무엇인,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알고 이 시대의 도전에 맞서서 거룩한 교회로 서나가는 데 그,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지를, 그, 우리가 잘 살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우리 교단이나, 뭐, IRC도 마찬가지지만, 예배 모범을 보면, 아무나 이 강단에 안 세웁니다. 아무나 강단에 안 세웁니다. 우리와 그 교제가 있는, 그 자매 관계나, 뭐, 그런, 뭐, 확인된, 그런 교제권에 있는 사람들은 세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의 교회관이 뭔지 저 사람의 구원관이 뭔지 저 사람의 신관이 어떤지 인간관이 어떤지 종말관이 어떤지 다른 건다 많은데 뭐 종말관, 을 세대주의 종말관 유대주의적 종말관 뭐 이런 것으로 포장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강단에 세우면 이게 통일성이 없어지지. 종말에 관한, 종말에 관한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론 그냥 뭐 어, 구원파의 그 목사들 구, 구원의 몇 가지만 얘기해가지고 구, 그걸 그런 걸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세워보세요. 교회 강단이 엉망이 되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안 세웁니다. 이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생을 뽑을 때도 사실 그런 걸 확인하죠. <웃음> 한국 교회 의 현실을 바로 알고, 이, 이, 이 교회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웃음> 그런, 어떻게 개혁을 하고 나갈 것인가. 그런 게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는 사람을 그 목회 소명자로 뽑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분명히, 그냥 자기 혼자 소명, 받았다고. 제가 그 전에 신학 할 때만 해도 보면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뭐불 받았다고 오고 또 어디 가서 기도 받았는데 그 목사 가 목대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하고 온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도 신학을 하다 말고 중간에 떠나더라고. 대부분. 예, 그, 그, 혼자 주관적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치리회에서 확인을 해야 하고, 교회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 지지적, 지지가 있는 가운데 신학교도 가고, 그렇게 은사도 이제 교회 속에서 잘 드러나야죠. 그런 사람이 교회 속에서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러니까 뭐, 그, 말씀사역은, 정점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정점이죠, 사실은. 계속. 예. 타성에 붙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망하는 지름길이고, 타성에 붙은 설교를 하는 것도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교회가, 사실은.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잘 깨닫고, 그 안에서 교회 전체가 풍성하게, 부요하게 풍요하게 그렇게 자라 가야 돼요 충만하게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정당한 공인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내용을 좀더 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충분한 은사를 갖추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정당한 공인을 받고 교회 청빙을 받아서 집분에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정당한 공인을 받는 것은 첫째로 이제 치료회에서 목사 후보생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치료회에서 치료회는 어떤 사람이 목회의 소명에 관해서 표명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은사가 있는지를 살피고 동시에 그 사람이 신자로서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를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후보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후보생은 시작하는 거죠. 완성의 그 인물이 아니죠. 시작, 막, 이제. <웃음> 물론, 치리회나, 뭐, 노예, 여긴 의정회라고 나오는데, 우리, 우리는 뭐, 노예죠. 주님께서 말씀 전할 자를 보내신다는 증거로서 말씀 전할 사역지가 우리에게 있는지를 또 살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할 곳이 있어서 일꾼을 보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일할 곳이 없는데 자기가 일꾼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죠. 사람에 따라서는 교회의 치리 회에 목회의 소명에 관한 뜻을 밝히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목의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 때문에 생각의 생각을 거듭, 거듭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다른 일들을 또 제대로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확인하려고 그냥 이게 분명히 속에 이제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거에 주력을 못해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세월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런 거죠. 아무튼, 치료의그 뜻을 밝힌 후에, 치료에서 그 사람을 목사 후보생으로 인정하는 데에도 또수년의 세월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목사 후보생은 통상 신학교에 입학해서 3, 4년, 뭐, 우리 그 교단 신학교 같은 분, 뭐한 5년은 해야 된, 그죠? 4, 5년은 해야 된. 소정의 그 신학 수업을 받는 과정에서 공인을 얻어야 돼. 근데 신학의 과정을 잘 겪어 넘어가야죠. 뭐, 일반적으로도 학문적인 소양이 딸려가지고 자꾸 이제 유급될 수도 있죠. 유급, 유급된다고 다 소명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또 우둥한다고 전부터 소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있으면 뭐 유급을 하기도 하고 또 우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 장성의 흔적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인 사실들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 은사나 품성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냥 말 어떤 사람부터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는 또 학문적인 그런 훈련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문자적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말은 잘하는데 인격이 없어 그런 사람은 목회 후보생으로 못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그뭐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그못 쓰는 거죠. 재밌는 얘기가 일반적인 얘긴데 우리나라 한 학생, 대학생이 하버드 대. 그 수석으로 붙었어요. 근데 면접으로 가서 떨어졌어. 왜 떨어졌냐? 자라오는 동안 그 하버드 대 지원해가지고 수석 받을 정도 하는 동안 학교 생활에서 봉사 생활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떨어뜨렸어요. 그 일반 학문을 할 때도 그런 거 굉장히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안안 안 보는데 외국 그, 뭐, 의사가 되기 위해서, 뭐, 뭐, 음악을 좀할줄 알아야 된다든가, 뭐, 다른, 그런, 뭐, 그런 봉사에, 그,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봉사의 흔적, 자기 희생의 흔적,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목사를 세우겠어요? 맨날 자, 자기 입에나 뭐 집어넣고, 자기나 챙기는 사람을 누가 그, 목사로 세우겠어요? 목사 세우면 망하는 거지, 이제. 그런 목사를 세우면. 그 이제 아무튼 은사나 품성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나면 이제 그그 그 다른 소명을 찾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혹시 이제 신학교를 입학한 후에 정신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든지 심각한 죄를 짓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 이,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 목사 후보성이 될수 없습니다. 그 외인에게도 칭찬받을 것이 있어야 되는, 외인에게도. 근데 사람이, 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충격에, 그, 힘들어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병이 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뭐 맨날 죽고 싶다든지 뛰어내리고 싶다든지 이러면 이런 사람은 목사후보생으로 못 세우죠. 정신적으로 어, 온전치 않은데 그런 사람은 목사후보생으로 어, 세울 수 없습니다. 너무 이제 목개가 힘들어가지고 뭐 목, 목개 하다가 뭐 위장이 뭐 넉바닥같이 갈라져가지고 저 성도들을 갈등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암 걸려 죽는 경우는 있더라고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중간에 뭐 아무튼 그런 경우는 있지만 아무튼 그 그런 객관성이 그 신학을 하는 동안에 입증이 돼야 돼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물론 뭐 장애인들이 목사가 못 된다 그건 아니고요 장애인이라도 이제 건강할 수 있죠 네. 아무튼 그런 그런 경우를 그 <웃음> 그런 경우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객관적인 입증이 안돼다 이 교회 그 성도로 약간 지체 장애자들이나 아니면 정신 미약자들 있잖아요 미진 미진아들 그런 사람들도 이게 복음의 깊이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복하고 따라오려고 하고 아멘 하고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 그자 구체적으로 아주,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을 못해도 주님이 주님인 걸 알고. 주님의 교회로 살라고 하고,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사람은 세례를 줍니다. 저기, 순천 영도교회 같은 경우, 그런 분이 세례를 받은 게 있어요. 근데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막 이런 사람은 또 오히려 안 주죠. 그런 사람입니다. 아. 근데 사실 사람이 다 어떻게 골라낼 수 없죠. 뭐. 그, 저, 세례 받을 때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 순종하고 잘 살겠다고, 지지하고 살겠다고 해놓고. 이제, 실제 이제, 신앙생활할 때는 어려움 닥치는 다 핑계하고 뒤로 물러나버리고 숨어버리고. 그런 경우, 뭐, 그건 뭐, 홀수할 수 없는데, 그런 경우는. 아무튼,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그런, 객관성이 확,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무사히 신학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수치를 하죠. 이제 조사는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강도사라고 하고 준목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그 권리를 득하는, 득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노회에서는 그런 거기에 준하는 직분이 이제 조사다이 조사시치는 크게 두 방면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구두시험으로 소명에 관해 살핍니다. 이미 목사후보생이 되는 과정에서도 소명을 살핍니다만 조사시치 과정에서 훨씬 또 꼼꼼하게 살핍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 교회에 대한 현실이에 자기 가정을 다스리는 문제, 목사로 서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철저히 살핍니다. 성경 주해를 또그 시험 보고요, 교의학도 시험 보고, 교회사도 시험 보고, 목회학 또 강설도 다 정상하게 성경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그런 강설을 하는가 그것도 다 검증합니다. <웃음> 성경 주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명하는 능력을 살피는 것입니다. 시험이니까 특별히 어려운 본문을 택해서. 그 본문에서 전하는 내용과 교훈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해명하도록 합니다 뭐 이제 그래서 10편 2편 뭐 로마서 6장에서 8장 주에뭐 이런 이런 것들을 이제 주회로 내는 거죠 교의학과 과목은 이제 이건 조직신학 과목이죠 우리 교회의 신앙고백과 신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됐는지 그걸 확인합니다 지난번 조사시험 때 김홍전 목사의 사도행전 강의집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에 관하여 논술하라 이런 문제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로서 역사적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을 채택하고 있는데 개혁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바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롭다심과 거룩하심의 관계가 무엇인지 미묘한 차이들이 이제 개혁주의자들 안에도 있는데 그런 차이점과 공통점을 어떻게 알고 그런 걸 전하는가, 그런 걸 검증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의 교훈과 신조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잘 아는가, 그거 테스트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사에 대한 그 검증도 또 합니다. 이 교회사도 이 이단교회사가 있고, 신비주의 교회사가 있고, 로마 카토릭의 교회사가 있고, 정통 개혁교회 교회사가 있어요. 어떤 교회사의 줄기를 취하고 있는 건지, 그 교회사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이제 목사로서, 어, 목회를 할 때, 그 이단들, 이단 사설들의 문제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말 들으면 이말 같고, 옳은 것 같고, 저 말도 옳은 것 같고. 그 이게, 이게 객관성이 없으면, 이제, 그, 성도를 바르게, 바른 교훈으로 지도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참 교묘하고, 어, 그 아주 의심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대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교회 역사의 바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거, 이 사람이 교회 사관이 이상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도 마음이 변해가지고, 저기 저 순복음으로 갈지, 또 어디로 갈지, 알미니안으로 갈지, 아니면 또저뭐 지방 교회로 갈지, 뭐 로마 캐토리로 갈지, 성공회로 갈지, 뭐 아니면 유아세를도 또 부정하고, 또 침례교회로 갈지 알수 없어요. 그런 것들을 잘 살피는 시험을 또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두 시험과 필기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어, 의정회가 저희, 노예나 의정회가 승인한 임지에서 조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이상준 조사님이 이제, 그, 저기, 남, 광양개혁교회로 가서 이제, 거기 사역자로, 조사로 사역을 하게 돼. 그런 어. 과정을 다 겪었어요. 물론, 저도 다 겪고 IRPC 목사가 됐지만,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그럼 내가 내가 그런데 부름을 받았다면 나부터라도 객관성을 취하고 가, 가고 싶지 객관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그거 수용할 수 없어 내가 믿는 게 진짜야 이러고 나가 버리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인 시험 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주 정당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그뭐 문제도 이상하게 내가 좀뭐 조사시험 떨어뜨리려고 하나? 목사시험 떨어뜨리려고 하나? 그, 그럴 그 사람은 없어요 조사시치위원도 제가 해보고 어, 했는데 목사 뭐 영입하는 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했는데 그런 거다 검증하면서 조사시취도 하고 목사고시도 보고 목사 영입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응. 응.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시치도 봅니다. 목사 시치 감옥은 주로 이제 목회 현장에서 직접 쓸뭐 현장이나 뭐 교회법 이런 것들 주로 심각하게 보죠. 그런 거 보고 잘 객관성이 있는가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 시치를 통과하게 되면 이 교회 청빙을 받는 거죠. 교회 청빙을 못 받으면 목사 시치를 받았어도 3년 동안 못 받으면 그것도 목사 무인 목사가 돼서, 무인 목사 3년이면, 그, 해임이 됩니다, 해임. 면직이 돼요. 말씀 전할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근거가 3년 동안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이제, 3년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해서 3년으로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교회 청빙을 받아도 3분의 2 이상 받아야 돼요.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 받아도 3분의 1이 또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 조금 유보합니다. 3분의 1이. 3분의 2가 넘었다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그 소수의 의견이라도 극렬하게 반대하면 그거 유보합니다. 교회의 통일성을 해치는 일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거쳐가지고 이제 죄 사역자로 부르는 거죠. 그렇게 청빙할 때, 이런, 그, 저 청빙서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 뭐, 선약교회는 귀하가 독립개혁교, 장로교회의 목사시취에서 보여준 바, 목사의 제덕과 능력을 나타내셨으므로, 앞으로 하실 복음사역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줄을 믿고, 이에 귀하께서 우리 교회에서 위임 목사로 목회해 주시기를 악망하나이다. 따라서 앞으로 목사의 직무를 수행하실 때 지지와 위로와 순종을 약속하오며 목회 활동에 있어서 세상의 염려와 생업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 교회 목사로 심무하는 동안 필요를 공급하기를 약속하나이다 그래고 3분의 2 이상 날인해가죠 그러니까 목사로 청빙된 사람들은 우리가 뭐 이제 교회법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중간에 병이 들거나 뭐. 저뭐 정신적으로 쇠약해진다거나 뭐 그래도 그한번 소약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소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거 안 받으려고 하죠. 안 받을 마음이 많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지 사실은 성도들 통해서 공개하는 걸로 살기도 사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청빙할 때는 그런 사상적인 지지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지지도 한다 하고 불러오는 거예요. 소수라도 그 일에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고 저 순종하겠다. 불러놓고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 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참, 무례한 거고, 무법한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아무튼, 공적인, 그, 정당한 공인을 받는 것. 이렇게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도 이게 절차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이 절차가 희미해지면, 목사가 이상하게 변질되고, 그 교회가 이상하게, 이상한 집단이 돼요. 예. 예, 교회가 그, 정통 신학과 신앙으로 잘 무장이 돼야 이단 사설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고, 그 교회 주님이 지체로서 주님의 몸을 세워, 온전히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저는 뭐, 사역을 할 만큼 했는데 지금 뭐 몸에 병이 나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저 이후에 사람이 올때 여러분들이 형빙할 때는 그런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라도 주님의 교회로서 바르게 서서 주님이 기뻐하는 어. 교회를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웃음> 불러놓고 이상한 소리하고, 뭐, 그런, 그렇게, 양, 양, 양당 간에, 그렇게, 그렇게 보여주면 안될 것이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